구링클 먹어 볼까？오늘 은닭 가슴 살 없는 콤보지 지난번 에 받들 었던구링감피도 함께 준비 했 지. 데먹은밥 공기 만큼 공 기도 먹 어요. 이거는 이제 넣으면 되겠죠? 네. 이만큼은? 딱. 이거 뭔데 맛있냐? 맛있지? 응.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봐요. 고추장. 음와 미쳤다. 술 먹어야 되겠는데? 이 메로나 지금 한번 먹어볼까? 메로나 이슬 아니 신기해서 사봤어요. 진짜 메로나 엄청 좋아하거든요. 먹어볼게요. <웃음> 뭐야 이거? 메로나 마시는 거 같아. 술맛이 어? 안 나는데? 술맛이 안나요몇 도냐 이거 12% 아, 소주보다 훨씬 약하네. 맛있는데 아, 맛다이거 야, 아니 이거 밸런스 있게 엄청 메로라맛이안나는맛이안 나는데? 술맛이 안 나는데? 술네이안 나는데? 술맛이 이이거 치즈볼 먹고 이다나는지 와! 맛이안 나는데? 술맛이 게맛있게 먹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것만 시켜봤습니다 뿌링클 콤보, 뿌링감자, 뿌링치즈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링클 어떤 맛인지 다 아시잖아요 저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게요 알았죠?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노토킹 먹방처럼 될것 같은데 영상 한번 보시고 말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보죠 근데 좀 바삭하게 먹어보고 싶다. 지금 썸네일에 이렇게 뿌리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. <웃음> 야, 야, 안돼, 안돼. 콜라 짠 다 잘 먹었다 응. 와살 빠진 것 같다 잠깐만 야, 7시간 자전거 탔거든요 와우. 3552 4.3리터 와우. 3,500kcal? 되게 열심히 탔는데 왜 이렇게 칼로리가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? 아무튼 3,500. 오늘 앞에서 먹방 보셨잖아요? 무조건 다 태우지 않았을까요?